뼈를 일직선으로 자르면 턱선이 일직선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턱의 부위 부위마다 붓게화하고 늘어진 정도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뼈를 잘랐을 때그 자른 뼈에 대해서 반응하는 정도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뼈가 일직선이면 오히려 턱선은 울퉁불퉁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얇거나 반응이 잘하는 부분은 들어가고 어, 두껍거나 반응을 잘 안하는 부분은 덜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아보여서 어, 그런 거를 감안하지 않고 무턱대고 뼈를 일직선으로만 자른다고 턱선이 일직선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턱선이 일직선으로 곧게 나오고 전체적으로 얼굴에 변화가 더 많고 갸름해지려면 어, 무턱대고 많이 자르거나 일자로만 자르는 게 아니고 이 얼굴에서의 턱선의 변화에 대해서 그 변화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서 을 계획을 세우고 수술해야 된다는 개념인 거고 그게 어, 페이스라인 안면윤곽 수술 계획인 어, 레알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어, 턱뼈에서 어, 뼈를 만약 일직선으로 자른다고 해도 턱끝 부분은 어, 근육 때문에 반응을 잘안 하고 바로 옆부분, 여기가 되게 얇은 부분이어서 반응을 잘 하고 이 턱선의 중간 부분이 탄력도 제일 없고 살도 제일 많아서 제일 잘 늘어지거나 반응을 안 하는 부위고 또각 부위는 어, 뼈가 굉장히 피부도 굉장히 얇고 어, 뼈 줄어든 뼈에서 반응을 엄청 잘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자로 쭉 뼈를 자르게 되면 이쪽은 나오고 여긴 들어가고 여긴 다시 나오고 여긴 들어가고 그래서 울퉁불퉁한 턱선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일직선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거꾸로 생각해보면 어, 뼈의 반응이 적은 이쪽과 이쪽 부분, 이두 부분에는 뼈를 많이 줄이고, 뼈의 반응이 어, 피부의 반응이 좋은 이 중간 부위하고 각 부위는 오히려 뼈를 조금 잘라야 겉으로 볼때 직선에 가깝다는 개념인 거고, 그래서 얼굴에서의 변화량을 먼저 계산하고, 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뼈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줄일지를 거꾸로 추산하는, 그래서. 축소량 역추산 방식이라고 하고 이 방식으로 수술을 하면 얼굴에 수술 후의 선의 모양이 더 일직선에 가깝고 더 갸름한 모양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